TV나 신문, 인터넷 매체 등 주요 언론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이 창의 색깔이 만약 빨강색이면 우리는 이 창을 통해서 세상을 빨강색으로 만약 이 창의 색깔이 파란색이면 세상을 파란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언론이란 국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귀며 그들의 눈에 씌워진 안경입니다. 사람들은 언론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이 언론이라는 유리창은 원래 투명해합니다만 언론들은 여기에 교묘하게 색을 입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채색된 언론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론이 의도하는 색으로 세상을 보게끔 만들려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언론을 믿는다는 점입니다. 언론은 당연히 사실을 보도할 것이라고 보도의 진실성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언론과 결탁한 특정 정치 세력은 언론을 조작해서 사람들에게 색안경처럼 색칠된 창을 통해서 세상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전혀 팩트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색을 덧칠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권을 바꾸려 하거나 실제로 이 일에 성공한 언론마저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 때 태블릿 PC 하나가 사람들에게 어떤 색안경을 씌워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했는지 당시의 정치적 환경을 어떤 색깔로 보게 했는지 그래서 이 사건 하나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어 버렸는지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적 성격의 탐사 보도 단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라고는 업체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어젯밤 CNN 방송의 전략회의의 녹취분을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CNN의 전략회의 녹취록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를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방송을 기획할 것인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녹취의 등장 인물은 CNN의 사장 특파원들, PD들이 트럼프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어떤 방식의 보도로 덮을지를 의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CNN 수뇌부의 녹취록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대통령직이 자연스럽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인수인계 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이도록 방송을 기획한다. 둘째, 트럼프가 오피스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보도하지 말 것. 셋째 만약 트럼프의 불복으로 대통령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 9.11 사태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한다. 결국 부정선거 진실 파악을 원하는 트럼프 측의 움직임이 거세지자 CNN은 국가 안보 문제를 들이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반 트럼프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찬 짓입니까? 이게 어디 CNN만의 조작 기획이겠습니까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들 전체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딥스테이트 한때는 이 단어를 거론하는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대한 딥스테이트 세력의 집단적 프레임 조직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하는 시각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직적 틀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여 쥐고 흔들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으며 이런 거대 세력의 경제적 조직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부정선거의 음모를 짜고 미국 전역의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 이후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무리 발견돼도 주류 언론 매체들에는 거의 보도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겠나 이런 시각이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란 당연히 공정한 보도와 팩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주류 언론들도 특정 정치 세력들과 야합해서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슈를 몰고 가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니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CNN 뉴의 미국 메이저 언론사들의 논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적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곧 패배를 인정할 것이다. 보도 끝마다 조 바이든 당선자라고 부르면서 당선자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이게 다 언론의 기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가 퇴임하자마자 이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들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 언론 보도도 다 기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방카나 트럼프 사위 아들들, 혹시 이들에게 있을지도 모를 퇴임 후에 기소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전에 셀프 사면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도 트럼프 측근 줄리안이 등의 사면을 의논하고 있다. 주요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사면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들도 다 미리 짜놓은 기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 보도 전체가 트럼프에 대한 혐오감을 높이고 바이든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하는 보도 방향을 프레임으로 정한 기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CNN, 워싱턴포스터, 뉴욕타임즈 등의 메이저 매체들이 국민들에게 트럼프에 대한 혐오감의 색안경을 끼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마디로 이러한 뉴스들을 페이크 뉴스라고 일갈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현재 상황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주요 주들에서 부정선거 공청회가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아리조나주, 워싱턴 근교의 알링턴 카운티 등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공청회에서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부정투표지 수십만 표가 나와서 선거 승인이 취소됐고 미시간주에서도 우편투표 부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조지아주에서는 주지사와 국무장관이 전자개표 기기 도입 당시 횡령 혐의가 드러나서 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도 현재 알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선거개표 조직에 쓰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도미니언 선거 시스템이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와 연계되어 있고 이두 회사는 또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회사의 뿌리를 파보면 중국이 개입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을까요? CNN의 보도 방침 회의는 역설적으로 미국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밝혀서 재선이 되고 이기 트럼프 행정부를 열게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자기네 나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경우는 왜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왜 c n n 의 모든 보도를 그대로 받아 적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보도 매체들 역시 트럼프를 끌어내리려는 보도 행태로 보자면 미국의 CNN을 비롯한 메인스트림 매체에 못지않아 보이는데 도대체 한국의 매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국민의 눈에 왜곡된 색안경을 끼워주려고 이렇게 안달이 나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부정선거 진상규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부정선거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이 연계되어 있는 정황증거도 다수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의혹을 넘어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치원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